안녕 여러분 기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웃음> 어떤 일 무슨 날이냐 하면 오늘은 바로 치팅데이입니다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막 빡세게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유지어터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식단을 놔버리면 요요가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단은 좀 꾸준히 관리하는 편이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치팅데이를 가집니다 오늘은 먹고 싶은 거다 먹을 거예요 <웃음> 일단 지금 11시라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오늘은 저의 소울푸드인 떡볶이를 점심으로 먹을 겁니다 그냥 떡볶이를 먹어도 되는 이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옷을 입었어요 <웃음> 배고파 아니 무슨 날씨가 벌써 <웃음> 겁나 추워요 저 오늘 이거 긴팔 하나 입고 나왔는데 쌀쌀한데요 지금? 춥다 아.. 배고파 따단 따단 깜짝 떡볶이 떡볶이랑 순대랑 상하수 순댕 냉장고 섞어주세요 네! 섞어주세요 떡볶 아니요! 떡볶은 아니요? 아니요 매장에 갔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완전 바빠 보였어요 <웃음> 너무 맛있겠다 빨리 집으로 갑시다 탕수육 <웃음> 아, 미쳤다 <웃음> <웃음> 멋있다. 저는 부 먹을 할 거예요. 저는 눅눅충이거든요. <웃음> 오마이갓 <웃음> 네. oh <my> <웃음> 짜라란 떡볶이 <또 고기. 웃음> 요거는 허브탕수육이랑 그리고 순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사갖고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만1 5 0 0원이었나뭐 이랬어요 진짜 싸고 완전 양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까? <웃음> 하여튼 빨리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미쳤다 <웃음> 겁나 이쁘다 센팅했어요 진짜 일단 떡볶이부터 순대에 내장을 많이 넣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은근히 순대 내장 넣어주는 데를 많이 못 봐가지고 응, 음, 내가 좋아하는 칼.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근처에 감탄떡볶이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진짜 점심으로 정말 자주 먹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광고로 <웃음> 들어오게 돼가지고 감사하게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일단 감탄 떡볶이의 매력은 뭔가 메뉴 대비 가격 구성도 진짜 좋고 그리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저렴하게 느껴져가지고 가볍게 사먹기도 진짜 좋고 그렇다고 막 맛이 없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떡볶이가 막 그렇게 맵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들도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 허브 탕수육을 진짜 좋아해요 뭔가 가벼운 느낌으로 먹기 진짜 좋은 것 같아. 요바삭해 음, 점심을 다 먹고 이제 또 디저트 배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갈 거예요 거기에 크로플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크로플을 먹으러 갑니다 저 크로플 처음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너 크로플 못 먹어 본 사람? 있다? <웃음> 나도 크로플 처음 먹었을 땐 진짜 신세계였는데 사실 요새 크로플 유행인가 근데 아직? 이제는 기본템이 됐지 이제 카페의 기본템 아, 머리 아파 서 아, 무통 아드샷 아, 치통샷? 정수리 샷하 어때? 손안들때 정수리 나오니까. 이것은 크로플이고요.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얘는 뭐죠? 얘 뭐였죠? 이거 초코 밀크티? 초코 밀크티. 얘는 뭐였지? 이건 그냥 시그니처? 시그니처 커피인데.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웃음> 아니 밀크티랑 초코랑 섞은건 어. 처음 먹어봐. 이게 나쁘지 어. 않네. <웃음> 아, 그래? 어. 너가니 먹어도 돼. 초크, 초크, 초크. 따르 느낌이 음? 신기한 맛이 나. 응. <웃음> 너 그거 알아? 패샷 좋아 패샷 아 포멘트티에샤튜가아 진짜 그게 그렇게 맛있대 미얼 나하고 가서 마셔볼까? 아샤튜같이 아이스티에 샤튜가 이거 맛있는데? 짜란! <놀람> <놀람> <놀람> 오늘 이른 저녁을 먹을건데요 오늘 저녁은 피자입니다 빨리 까주시겠어요? <웃음> 짜란! 제가 그동안 진짜 먹고 싶었던 하와이안 피자랑 고구마 무스 피자입니다. 먹어볼까나? 뺄까? 그 네, 증채 다 뿌려? 응. 어. 하수수도 그냥 다 뿌려주면 안 돼? 좋아. 이 피자 진짜 오랜만이잖냐? 음, 이거 완전... 아있겠다 <목소리> 설탕물 한번 잡수실라고? 응. 엑상바닥 못참지 아이크러스트도 빵이 많이 e I l i k 좀주 o 해 I'm so good. I'm so 다맛있 d I'm so good. I'm so good. I'm so good. I'm so good. 먹었 so good. I'm 아 언니 짤때 먹었어. 동시다발적으로 <웃음> 언니 물고기 같애 <같아. 웃음> 바로 옆모습으로 떠나는데 그 키싱구랑 <웃음> 근데 맨날 이 소리 하면서 키싱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름 아 뭔지 알아 <웃음> <웃음> 짜자잔.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먹어서 이따 배고프겠는데? 나 지금 언니한테 존맛탱 이러려다가 종마탱 이런 맛은? JMT야 <웃음> <웃음> JMT도 안 쓸걸? 뭐라 해? 짜짜 맛있어 <웃음> 억지로 아 진짜요? <웃음> 어쩔 티비 <TV. 웃음> 짜짜가 뭔지 알아? <웃음> 어 진짜 <웃음> 왜 고물 또생겼네아 배고파 너도 여러분 <웃음> 저희는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마트를 가고 있어요 마트 가서 새우를 사서 올 거예요. 오늘 급 야식. 평소에 야식은 잘 먹지 않지만 오늘은 오늘 진짜 우리 생각보다 많이 먹는다, 그치? 저녁에 피자도 먹었는데. 왜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웃음> 짜잔. 아뭐사는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지민아. 너가 다 까버리면 어떡해. 미안. 너몇개 먹는다고? 세 개, 두 개. 두 개. 두개 큰데? 네, 이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줄게요 그리고 또 오늘 먹을 새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동생이 예전에 만든 허니딜 버터를 가지고 새우를 구워준대요 난 몰라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짜자잔! 오늘 의 야식! 아, 배고파 미쳤다 진짜. 초장 있어요? 초장. 네. 오늘 진짜 제대로 치팅데이다. 짠하자 우리. 짠. 짠짠짠짠짠. 아,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 맛있어. 냄새 미쳤어. 아, 와. 와. 어 맛있어. 미쳤다. 좀 새우가 조금 해진 거 빼면. 짠. 아, 이게 작아졌어? 응 원래 이만하거든요? 그래? 아 이거 어? 너무 맛있다 생물로 하고 싶었는데 밤을 늦게 갔더니 생물 새우 나청 아유 심심했을 가 어딨어 애아빠 등산복 빨래하고 이따가 백화원 가서 사마켓과 생일선물 준비하고 아주 안주거리로 딱 좋은 스토리다 <웃음> 이건 어떤 가싶가 보죠? 음 그냥 나쁘지 않은데? 그래? 요, 이거야말로 이이 실리소스 이 먹어도 될것 같아